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노 수업이 될수 있는데 아 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이직 챕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면 제가요 일단은 보면은 모든 챕터는 베이직 챕터가 항상 있어요 모든 건다자 볼까요? 자 베이직 챕터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아아 아 이건 제가 스케치업 만든 거랑 헷갈렸어요 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직 챕터를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쭉 설명하고 어플리케이션 챕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직 챕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들 쭉 나열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어, 일단은 여기 보면 베이직 챕터해 가지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UI 있죠 그래서 이 UI를 설명해 주는데 이 라이노가 라이노가이 명령어 체계를만들어주기 위해서 몇년 동안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그런 저거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쉽게. 첫 번째, 뷰포트. 뷰포트는 아시다시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커지고, 뭐, 작아지고, 그죠? 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펜 되고, 여긴 뭐야? 아크로티드 되는 거죠? 쉬프트 키 누르면 펜되고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얘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뷰포트다. 쉽게 설명해서 빠르게 할게요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 커맨드. 이것도 말 그대로, 오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다 뜯을 수 있어요. 뜯어가지고 밑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옆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위를 선호해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 같은 것도 나오면은 다 계속 플러그인도 무지막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다음에 락을 딱 걸어놓으면 딱 락이 잠기는 거죠. 커맨드 메뉴. 그리고 라인은 항상 대화식이에요. 항상. 항상 대화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커맨드를 잘 보고, 좀 명령, 명령어가 쨈이 된다 하면, 그러니까 좀, 섞인다면 ESC키를 막 여러 번누르면 항상 디폴트로 돌아와요 그냥음 위에 게 풀다운 메뉴고요 여기는 풀바 오른쪽에는 무슨 프로퍼티 메뉴인데 일단은 그이 풀다운 메뉴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요 애들한테 왜냐면 풀다운 메뉴를 이해하면 프로그램이 100%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쉽게 설명해줄게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뉴 하면은 그냥 뭐냐 어떤 라지 오브젝트의 미리미터냐, 미터냐, 인치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 3dm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으다 오픈할 수 있어요 뭐 3ds라든지 뭐 여러가지 불러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오픈과 임폴트 차이가 뭐냐는거죠 오픈은 불러지 원래 물어보고 겁날 때가 기다리는데 오픈은 불러오면서 내전, 그전에 있던 작업 파일이 없어져 버리는거죠 리플레이스 되는거죠 근데 임폴트는 기존 거에서 플러스 시키는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 임폴트 엑스포트 그 확장자 같은거 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디터는 쭉, 보여주고. 근데 이거 설명하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뭐, 블럭이 뭐냐, 비즈빌리티가 뭐냐, 뭐,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이건 형이 이제 알아서 유도렇게 하시고, 다. 유도이렇게다 하세요. 그메뉴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뉴를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저는 이거를요,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애들한테 뭘 이렇게 각인시켜. 잘 보세요. 이거 뭐죠? 선택 들이죠 이거는 포인트죠?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건 위치로 기억해야 돼요. 꾹 눌러볼게요. 라인이죠? 꾹 눌러보고 있으면, 커브. 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서클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엘 l l i p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건 개념이냐기 때문에 쭉 보세요. 제가 이거 오더링대로 지금 하고 있는거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도 라이노가 일단 저는 모든 명령을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거든요. 편해요. 왜냐면 바로 탁볼수 있게끔 위치로 되게 많이 기억을 해요. 저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있죠. 얘도, 얘네도, 얘네도 두 줄로. 얘도 두 줄로. 그러면 여기가 네트워크 서피스, 가 패치고, 딱 그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얘는 솔리드죠. 얘는 솔리드 툴이죠. 일단 <웃음> 만들진 않을게요. 얘는 커버 오브젝트죠. 그 다음에 는 메쉬죠. 그 다음에 뭐 조인 있고 뭐 있고 쭉쭉 있고, 그 다음에 <웃음> 뭐 트랜스폼 있고 뭐원나이스 음. 있고, 이것도 심해쭉 있는데, 이거 뒤에 것까지는 펼치지 않을게요. 음. 자. 공,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규칙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룹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웃음> 여기까지는 다 커브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툴이에요. 서피스, 서피스, 서피스 툴이에요. 전 억양도 이렇게 해요. 솔리드 솔리드 툴이에요. 다시 할게요. 커버, 커버, 커버, 커버,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툴이에요. 서피스, 서피스 툴이에요. 솔리드, 솔리드 툴이에요. 그러니까 커브 툴은 뭐냐면은 커점 여기 커브 툴이죠. 커브 툴은 지금 잘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필렛서피스라 나오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게, 아, 서피스 툴, 커브 툴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 다시. 이게 커브 툴이죠. <웃음> 커브 툴인데, 여기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의 커브를 다툴나 그러니까 모디파이 할수 있어요. 모디파이. 그니까, 러얘 갖고 얘는 모디파이 못해요. 서피스 갖고도 커브 모디파이 못해요. 커브는 커브에 북한된 모디파이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오더링이 오잖아요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툴이라는 거죠 얘 갖고 얘네들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를 수정하는 거고 얘가 얘를, <웃음> 얘를 얘가 수정하는 거고요 대충 이해되시죠? 오더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커브 프롬 오브젝트는 서피스나 솔리드에 있는 거에서 커브 추출해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노의 90%는 커브를 바탕으로 서피스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건데 역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역설계할 수 있는 리버스로 그래서 쭉 설계하다가 어, 여기서 커브를 추천하려고 싶으면 커브 폰오브를을 통해서 다시 커브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생태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일단 예를 다 닫을게요. 저는 애들한테 각인을 시켜요. 뭐, 뭐, 뭐, 뭐, 다 하면 뭐다. 커브 다음에 커브트, 서피스, 서피스, 2. 솔리드, 솔리드, 이렇게 항상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저는 애들한테 뭘 주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라이노 한글 헬프 파일이 있거든요. 한글 헬프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히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라이노에, 잉글리치에 헬프 있죠. 이 파일과 이걸 대치시키면 돼요. 한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한글 헬프 파일을 일단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라이, 이름이랑 똑같이 바꿔 놓잖아요? 컨트롤 컨트롤에서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이 지금 커맨드 헬프가 없으면 은 꺼졌다고 치면 은 여기에 보면은 헬프에 보면은 커맨드 헬프라고 있죠? 음. 치면은 한글로 딱 나와요.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잘 보세요. 로프트로 할 거다 딱 치면은 로프트에 대한 게딱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레이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프로파일 커버가 있어야 되고 게를들 중 연결하는 게 이런 면이 나오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헬프로, 한글로 볼수 있어요. 애들한테 주면 되죠. 한글 헬프 파일을. 그리고, 전 항상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옵션 들어가요. 옵션 들어가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일단 라이노 랜더 들어가서 이제 뭐, 나중에 렌더링 할때 이제 할수 있겠지만, 네. 네. 편집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항상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은, 유니트에 보면은 일단 밀리미터 mm. 그 다음에 a b 루트 l u t 스 값이 있죠 a b 루트 l u t 스 값이 뭐냐면은 허용오차 값이에요 절대 허용오차 값 근데 이거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0.001 유닛이니까 0.001mm죠 그니까 러 내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커브를 그릴 때 보세요. 이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이 커브를 이렇게 그릴 때 이거 허용오차 0.01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겠죠 건축이 0.01mm의 0 t o l e r a 값이 필요할까요? 건축은 제 생각에 0.1만 갖고 가도 충분히 0.1mm 크게 하다고 0.1mm 틀릴 수 있잖아요. 예. 네. 혹은 0. 뭐,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이게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무거워져요. 그니까 러전한 0.1mm 정도로. 아니면은 뭐한 1mm 정도로 해요, 애들이 그냥. 어떻게 뭐 수업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경기장을 패널라이징하고 그걸로 라인하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이 영막안 뭐 된다고, 무겁다고 막. 근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토론스 값이 0.001으로 돼 경기장때문에 뭔가 한 0.001은 무의미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거는 진짜 0.001에서 0.1로만 바꿔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런 값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퓨런스 값 보면 이런 것도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여기 텍스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요 저 검정색이 좋아요 그 다음에 컬러는 아 하얀색으로 바꿔요 글자는 하얀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얘를 노란, 이건 제스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들면은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어 뭐냐면은 이런 커브가 있고 이런 커브가 있으면은 내가 블렌드를 한다고 봤을 때 얘랑 얘랑 이렇게 하면은 다시요 얘랑 그죠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들어가서 컬러에서 음 여기 보면은 아, 어, 잠시만요 <웃음> 아.. 여기 appearance에서 어.. 잠깐 a d v a n c 에서 어드밴스 n c 어드밴스 들어가면은 여기 s h a d e d 있죠. shaded에서 b a c k p a s s e 이라는게 있죠 보시면은 이걸 선택하기 전에 제가 보, 보여드릴 게요 한번.. max도 똑같죠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actual 면은 사실 여기서 봤을때 면이지 여기서 봤을때 면이 아니잖아요 엑셀에서 박스 만든 다음에 면 하나 지우면 통통되어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노말이 이렇게 있다는노말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쉽 여기서도 지금 그레이고 여기서도 그레이죠 이걸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게 얘를 어, 싱글컬러 그, 그, 그 백크스한 다음에 얘를 예를 들면 한 약간 이런 녹색 정도로 주고 트랜스페런시를 예를 들면 뭐한 50정도 주잖아요 이렇게 볼수있 녹색, 녹색이 네, 약간 네, 트랜스퍼런시 네, 보이죠, 네. 지금? 그리드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델링하기 편하죠. 네.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생각,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쇼컷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게있어꼭 한번 탐사해보시고,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스냅, 뭐, 어서, 그 다음에 뭐, 오스냅, 뭐, 플래너 이런 거 있죠. 레코드 인스터리, 이런 거 아시죠? 스냅은 뭐, 이런 거 스냅이고, 그 다음에 뭐, 엔드, 엔드, 뭐, 포인트, 뭐, 이런 거 나눠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를 빌려주고 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디스플레이 값을 그다음에 보면 유리, 유닛과 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 유닛과 리유 페이지 유닛을 미리미에 아까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프로퍼티 주석 달수 있고 지금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u n 뭐리 r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비주어빌리티 나오는데 비주어빌리티도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은 네 힘들어도 좀만 참으시다. 저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랩플링 하는 거니까. 비주얼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거, 저는 이제 맥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 쓰면서 가장 좀 최적, 최적까진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은 이런 거죠. 비저빌리티 말 그대로 화면을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를, 어딨어요? 비저빌리티 어딨어? 아, 여기, 여기. 꾹 누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걸딱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만 제외하고 다, 마치 맥스의 아이솔레이 션모드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모델이 편하거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얘 선택한 다음에, 되면 탁.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커멘드가다 레코드 되죠. 내가 자, 그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 얘를 잡고, 얘를 딱 하면 지금 뭐가 면도 막 올라가요? 들어 올라갔죠, 뭐가. 음, 음.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세요. 얘를 선택했죠? 이거 선택하는 순간, 이 선택을 인버트인버트 시켜요. 그럼 얘를 제어하고 나머지 게다 선택될 거 아니에요? 음. 그 다음에 걔네들 하이드 시키는 작업이 그냥 그 버튼 하나로 탁 이루어지는 음. 거예요. 매크로 기능 같은 거죠. 그럼 이런 이제, 비저빌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 보면 셀렉션 모드 있죠? 잡은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포인트만, 장면에 는 포인트가 다 선택돼요 그죠? 그 다음에 꾹 누르고, 뭐 커브 면은 커브가 다 선택되고 그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서피스는 서피스만 선택되고 또 눌러서 어... 솔리드면... 아이고... 솔리드가 어디있지? 네, 표 서피스. 클릭하면 표서피스가 되고 이해되시죠? 굉장히 쉬,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거죠 비저비트꼭 설명해 주고요. 컨트롤 포인트 아까 F10번 눌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라이노가 강점이 뭐냐면은, 라이노 두개 뛰어나요. 맥스도 그런 스크립팅나 그런 게 있는데, 잡아서 그냥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와요. 편하죠. 그, 스케치업도 이런 기능이, 저는요. 그, 똑같은 잡혀 들어가는 거. 네네네. 똑같이 잡혀 들어갔잖아. 그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이런, 기능이 지원된다고 는 나와있는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 설명해드렸고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많이 장려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저거 저 있죠 그 조인 같은거 조인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두개가 조인이 안돼요 어 조인이 안되네 조인이 안되네 왜 안되죠? 떨어져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인시킬 수 있다? 어떻게 조인시키는지 아세요? 그냥, 그냥. 그래도 되고, 아니면, 엑엡런트 어, 토론스 값을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뭐, 한, 여기서 봤을 경우에 한 10, 도 크다? 준 네. 다음에 잡아서 조인하면 조인 돼요. 보세요. 그냥 음. <웃음> 왜냐면 토론스 값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웰비시킬 때. 그거 똑같이. 이게 토론스 값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조인을 많이 장려하고요. 조인의 반대는 엑스플로드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레이어인데, 레이어 별세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블록도 하면 좋은데, 블록은레퍼런스에 마치 폭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넘어가고, 형이 알아서 해보시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요거만 설명할게요. 특징만 설명할게요. 레이어, 이 레이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더블 레이어가 가능해요, 이렇게. 레이어를 얹힐 수 있어요, 이렇게. 네. 1층 하면 1층의 벽체, 뭐, 뭐, 뭐, 이렇게. 더블 레이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게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어디 들어가나요? 디폴트에 들어가죠? 네. 왜냐 체크가 되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요번에 빨간색으로 레이어 바꿨어요 제가 예? 네? 얘는 지금 디폴트에 있고요그 다음에 뭘 할거냐면은 제가 컨터를 할게요 컨터 카카오폰 오브젝트 있죠? 컨터를 하면은 어, 1 m 시색진이 잘리는 거거든요. 자, 혼자 잘렸죠, 이렇게. 잘렸죠. 그런데, 얘네들은 빨간색 레이어에 들어와있죠. 그러니까 활성화된 레이어에 인풋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유속한 기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지금 빨간색 여전히 있죠? 얘를 갖고 제가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커브 해볼게요. 음. 되죠? 빨간색도있죠 네. 근데 그 커브는 여전히 어디 있죠? 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풋가 없이 정확하게 나지는 거예요. 그, 그, 그 자체가. 그죠? 그런 개념으로 레이어를 활용활해야 된다. 음. 특징만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알고 있는 거죠서 Join, e x p l 대한 개념이고. Trim 트림 아시죠? 트 r i m 이랑 Split. s 여기서 지금 서페이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커브 만든 다음에, 아이소 Extract, w i r e 한 다음에, 짱! 해가지고 창문 내듯이 구뭐 뚫었죠. 그런 거 이제 설명해 준 거고요. 리빌드 리빌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아까 디그리 바꾼 거또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고 뭐 줌이 나 대신 아까 다 얘기했던 거에요 C플랜이라고 나오는데 C플랜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일단 C플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트랜스폼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뭐 무브, v 그죠? c a d 굉장히 똑같잖아요 무 o v e 안 좌표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 에 읽었을 때 X, Y, Z랑 절대 좌표 상대표 뭐 골뱅이치고 가는거 그런 것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나중에 또 뒤에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고 어차피 지금 인터페이스 인 a c e 션이거든요 요즘 툴링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뭐 헬프 파일 아까 한글 헬프 파일 있죠? 설명해 준거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잘 보세요 라이너 5는 완전히 틀인데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은 뭐가 있죠? 렌더드 하면 렌더드 된거 있죠 렌더드로 하게 되면은 커브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에요 커버 없어요. 그런 애들은 긴장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옆에를 괴롭히지도 말고, 쉐도위로 바꿔주면 돼요. 예. 네. 그냥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뭐, 고스트도 있어요. 고스트는 이렇게, 보스트는. 이런 모델들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 C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제쉐로 바꿔주고요. 또, 가운데 버튼 나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왼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쉐이드 모드. 라인은 왼쪽, 오른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잖꾸꾹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탁 클릭해주면 얘네들이 탁 살아남아요 음.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해보시면 알죠 그냥 이런 것들 단축키 설명해주고 하면은 어, 어플리케이션 특혀나왔죠 그제이랑 바꿔보고 화면 움직여보고 커맨드면은 오브젝트 생성해보고 음. 셀렉션 윈도우 크로스 알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 돌리고 하고 빼고 뭐 스프레이 트림 이런거 알죠 좀 높아심에 스프레이 트림 이런걸 좀더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식으로도 라이너는 가능해요 뭐냐면은 한 번씩 다 이제 예를 들고 해볼거라는거죠 형님 예를 들면, 은 제가, 음, 이런,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예를 들가 스플릿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여기 있죠? 엔트림이고, 네. 스플릿 클릭을 하고, 자, 보세요. 투, 그러니까, 스플릿 될 오브젝트가 뭐냐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커팅 하는 오브젝트가 뭐라는 거죠. 예. 그죠? 렇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잘랐으니까, 이 자동으로 얘까지 잘라진다는 거죠. 좀 개,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유연하다는 거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면 되고 레이어 한번 해갖고 이동도 시켜보고 레이어 네. 이동하는 거나 맥상 비해요 선택한 다면 해보면 돼요. 그냥 비주어빌리티 뭐 이것만 선택해보고 한글라이너 파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인트로덕션 해주고 하면은 첫째 수업이 여기까지에요. 첫날. 네. 아. 저는 굉장히 인텐시브에요. 수업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속 중간중간에 애들이 감을 못 잡을 때전 이걸 이때 항상 돌아와요 여기 음. 부분 용어 설명 부분은 항상 들어오고 이 부분 항상 들어와서 항상 설명을 해줘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알아야지 계속 그퓨처 에디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게 자 어, 이제는 커브인데요 제가 커브는 어, 이제 제가 한 번에 딱끝내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커브 들어가기 전에 어 앞에 있는 두개 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는 에 스티파베어 캔슬 캔슬로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선택툴이에요 디폴 l 트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모든 명령어들은 보면은 이렇게 뒤에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죠 이거는 플라이 아웃 메뉴에요 플라이 아웃 지금 플라이 아웃이 없는 것도 있죠 여기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죠 그러면 플라이 아웃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라이 아웃 메뉴를 클릭하고 있으면 이 포인트가 뜨죠 그래서 포인트 하나 클릭할 수도 있고 잘 보세요 얘네들은 여러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가까운 포인트를 하고 요런거는 제가 그니까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지금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딱 보시면 써있잖아요 초점 혹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아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끝점 혹은 커브와 두개의 커브가 있으면은 이런게 굉장히 분석이 강하다는 거죠 커브가 있으면은 보세요. 셀렉트, 어 다친 커브. 잠깐만 다시요. 음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 어, 이게 어나리시스랑 있는 거랑 비슷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를 한번더안 하고 해서, 커버가,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어, 오브젝트를 찾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지금 찍은 포인트와, 아, 형상, 황 찍은 포인트와 가까운 포인트를 생성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두 개, 각, 각 있는 멀티플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커브를 포인트를 네, 생성해 주는 네. 방법이야 그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포인트를 무조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네. 뒤에 언어 이스서 보이는데 그때 제가 네. 다시 그리고 이제 라이노 브라서프 이런 거 보면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드은건 이런 이제 포인트들 에 대한 명령 체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가 만들어 지고 얘를 익스플로드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 이런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거죠. 개별 개별 포인트.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배려 했다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서 삭제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어 커브 부분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커브들을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브 툴이 됐죠 서피스 서피스 솔리드솔리드 툴이죠 이거를 시피스툴 그러니까 항상 네... 이야기 하거든요 보면은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커브 브 툴이에요 커브 툴은 뭐냐면 얘를 수정하는 툴이에요 수정자예요 수정자는 일단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설명해 드리고요 또이 커브 수정자와 서피스 수정자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 알고 들어가면 한 반은 먹고 들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금방 금방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얘는 뭐가 많잖아요 이거는 딱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룰로 일단 해설해결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이 커브와,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다 커브라는 추상명사 안에, 안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커브와 이 라인의 차이는 뭐죠? 디그리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폴리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폴리 라인. 일단은, 좀 내리고, 폴리 라인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이 디그리가, 3이 되면은, 커브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일단 라인을 해놓고, 제가 이 라인, 단일 라인을 딱 키니까, 지금 밑에 목적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해주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일단은, 노만 나오면은, 절, 철, 전,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개별적으로 생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서피스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커브를 클릭한 다음에, 노말 있죠. 노말을 클릭하면은, 참조할 수 있는 서피스를 선택하다 그러거든요. 선택했어요. 자, 온서피스로 떴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딱 클릭하니까 이 점과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 하면 100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 100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노말. 담에 노말인 말 그대로 노말 포인트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입해가지고 인터넷 딱 쳐주면은 왜 그러죠? 그런데 제가 로마에서 어쨌든 배형하여 해보세요. 좀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형식 들어가겠 노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번에는 앵글드. 앵글드는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베이스 금 보면 베이스 라인 그리죠 베이스 스타트 베이스 여기서 시작할 거다. 그다음에 시프트 기능으로 수직처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스, 엔드 베이스 해줬죠. 베이스가 나왔죠. 이렇게 수직하게, X와 평행하게 음.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45라고 적잖아요. 그럼 45도 각도없 되겠습니다. 하시고 몰라도 할 수, 하면 할수 있겠죠. 근데 편한 기능이죠, 굉장히. 보세요. 또 다시 할게요. 앵글드 한 다음에 그냥그 보셔야 돼요 다저 화면을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했죠? 그다음에 화면은 그 다음에 45도 하면은 여기서 45도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기 서 90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런 그런 편이에요 몰라 도 되죠 사실 은 버티컬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탑뷰에서 버티컬 그리면 점밖에 안 그려져 이렇게 점밖에 이거 아, 아, 아. 다시요 버티컬 해가지고 딱 하면 점밖에 안 그려져 그점 보이시죠? 결국에는 수직하는 커브가 그려지는, 자동으로. 그니까 러 이것도 사실 몰라도 되겠죠? 몰라도 되긴 되는데, 이 버티칼은, 어, 편의상 빨리 그릴 수 있겠죠? 포 포인트도 참 재밌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포 포인트 클릭했어요. 포 포인트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여기, 들 기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음. 그걸 모를 것 같으면, c a 에서할것 같으면 그려놓고, 트림하고 막, 쇼를 해야 되거든요? 편하죠. 그 다음에 뭐, 바이섹터. 바이섹터 같은 거봐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클릭하고, 양쪽으로 두세요. 아, 오케이. 바이섹터는 이분법씩 나누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이섹터 잘 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 이 각도, 그 다음에, 아 다시요. 바이섹터 클릭했죠? 베이스 클릭하고, 스타트 베이스, 그 다음에, 디아더 베이스, 가운데 자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한계를, 네, 말 그대로 바이, 바이면, 바이면은 두 개잖아요. 바이섹터 할 때도. 그러니까 섹터,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보세요. 화면을 보셔야 돼요. 클릭하고, 여기, 여기, 가운데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이섹터, 아이 이게 바이섹터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오리진이고, 첫 번째 다음 점, 두 번째 다음 점, 가운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이섹터예요.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는 말그대로 그냥 수직한거예요 수직한거 수직한거 수직한 거 이렇게 수직한거 잡아주잡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한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익스텐션 여기 보스 사이드 있죠 보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나가는거니까 있잖아요 말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익스텐션은 말그대로 그냥 뭐 확장하는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좀더 깊게 설명하면 막 항상 라인은는 커브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만약에 이 익스텐션 할때 커브잖아요 그럼 이 커브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 대한 익스텐션이 그냥 라인으로 나오는데 이따 익스텐션에 대한 메소드를 배우거든요 여기가 이때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도 그 익스텐션이나 명,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거 익스텐션이나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했을 때 에스탠드 그렇죠. 커브 해놓고 커브 선택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f10번 누르고 뭐 이런 커브값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에스탠드 시켜놓고 바운드리, 바운드리가 얘가, 얘가 바운드리가 되어있는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죠 타입 나오죠 내추럴 있고 뭐 스무드 있고 아크도 있죠 스무드하게 되면 마그로 스무드하게 나오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강한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 절점에 대한 부분이 끊기지가 않아요 커브값이 나중에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아두시고 어쨌든 지금 라인이니까 라인만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탄젠트 있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했을 거예요. 아니, 캐드에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두개 후보가 있으면은, 뭐라인 있으면은, 뭐 탄진시하게 뭐 되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지금 제가 해서 라인이나 메소드 설명했죠? 해 그죠? 이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 뭐, 뭐가 많은데, 이게 요즘 하는 말로 쪼지 마라니까요? 없어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라인이죠. 이건 폴리 라인일 뿐이죠. 이건 바이섹터죠. 이건 노멀이죠. 이건 버티컬이죠. 이건 포포 포 포인트죠. 네. 이거는 바이섹터죠. 이거는 앵글이죠. 이거는 뭐 스로우 포인트거예요 라인 스로우 포인트. 그죠? 라인을이건 한번 해보세요. 컵 만들어놓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하죠. 라인 다 잡혔죠 한 방에.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말말 그대로 이게 이거를 음,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뒤에 하얀색으로 뭐가 가까이서 보세요. 하얀색으로 뭔가 보이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 거 이러한 환경일 때 이걸 쓸수 있다는 거 탄젠트 트리 커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쓸수 있거든요. 여기 라인을 그려준다는 거죠. 보시면 네. 이 라인 갖고, 이 라인 잡고 그렇지. 여기 보여요, 이렇게. 뭐, 네.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커브의 퍼펜드큘러랑, 네. 커브, 예, 탄진실에 맞춰주는 거니까 지금 뭐이핑드러랑 뭐 보이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폴리라인 음, 이요요 요, 요거를 요게 요게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하 네, 아, 그럼 이거읽어 이거 보면은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커브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재밌어요? 다 수직이요,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직선이라는 거죠. 마치, 너없스 모델을 메쉬로 바꾸면 똑같죠. 응. 그죠. 그래, 그래 됐어. 등 간격이 아니겠네? 등 간격은 아니죠. 완전 히 음. 일직선으로만 바꾼 거죠. 음. 최대한 그 형태. 근데 그 형태에 대한 토론스 값은 여기 있잖아요. 음. 토론스 값은, 한번 실험해보죠. 토론스 카이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여기 a b s o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게 있는데, 아, 어, 잡고, 선택한 다음에, 이톨론스 값을, 뭐, 한, 한50 정도, 40 정도 줄까요? 이렇게 되죠. 그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 보면, 디비에이션이 크죠. 네. 네,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얘는 결국에는, 이제, 직선이에요. 네. 커브럼 보시면, 결국 직선이에요. 네. 네. 그서 알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게 하나하나의 직선 패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직선 패널 필요한지 우리는. 이런 것도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라 하나, 하나에. 그죠?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래서, 아, 이 정도 좌표 값에서는 하나의 패널로 뽑아가지고 할수 있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걸 2분하게 하고 싶다. 근데 또 다른 패블리케이션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고 대단하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할수 있다는 거죠. 지우고요. 딜리트가, 오케이. 그럼, 그럼 라인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렇게 네네. 네, 그런 음. 이렇게 네. 자리를.. 네네네.. 네네전에 그런.. 손으로 그 핫사트, 그, 그그 이렇게 잖아요 그러면.. 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리나이다했잖아요그사트핫사특 그.. 지가 그니까.. 인트를 빼는 위서 그치 빼기 이유도. 네. 이거는, 근데, 그거는 좀 더,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d 대고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커브를 만들어 놓고,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직선으로 이렇게 뭐, 오토마이저션 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이런, 도드랑 크고, 그, 그때는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 조각조각도 이렇게 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채널화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미니멈맥시멈 값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를 하나 잠깐 별도로 설명을 해주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하나 가졌어요 그 다음에 리빌드를 시켰어요 지금 형칠리 형이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여기다 컨트롤 포인트를 삽입을 하고 10번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로직을 짜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자 이렇게 됐어요 단공면으로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커브 의척값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애들이 래요 선생님 여기는 왜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웃음> 설명은 복잡한데 컴퓨터래픽를 빨리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최초로 모델된 거기에서 최소한의 매싱 작업만 해서 그것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이게 제가 돌려볼 때마다 계속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 카드에 의해서 그래서 최소한 미니멀이저 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만큼 왜곡시키니까 이 부분이 못따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선택한 을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리메시 있죠. 리메시 클릭해서 좀들러어져요 음.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성치령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그라소프에서 이제 패널라이징을할때 그거를 다패라미터로 살려가지고 하면은 뭐5 0 0이면500 4 0 0면 400이 탁 나오는데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 있죠 폴리를 메시로 바꾸는 거 클릭을 하세요 그다 갖다 놓고 디테일 컨트롤 있죠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맥시멈 엣지 앵글 있죠 이걸 예를 들면만 뭐100 정도 음 잠시만요 30 그다음에 미니멈 엣지 30 30 30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필기를 시켜볼까요? 그쵸? 그 다음에, 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분 정도 공부하는 걸좀더확 알기 위해서 60, 60 가볼까요? 그럼 두 배로 되겠죠? 미니멈이 60이고, 맥시멈이 60이니까 어떻게 60 안에 갇힐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60짜리 패널라이즈는 된 거예요. 이거 한 번, 볼까요? 이거를, 뭐, 깨가, 깨거나, 뭐, 해, 해가지고 보면은, 이 패널 하나 60이라는 거, 그 사이즈가. 60에 맞게 가장 이렇게, 이분하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방법이 이건 때는 뭐. 이렇게 할수 없지.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걸 그라스퍼로 구현한 다는 거. 그러니까 음. 치수를 이렇게 네. 어, 차피 공파링 그판넬을 써야 되잖아. 음, 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 있잖아. 건축. 그렇죠? 음. 이런 게 짓는건 특이한케이스잖아 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생산 음. 비용이 그 이렇게 죠 그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하고 음, <웃음>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라스포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라스포가 훨씬 컨실하기 음. 편하니까 만약에 클라이트가 200에서 100, 300 여기 나오는 정보도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 면적을 가지고서 다른 거랑 또 대입을 했을 때안될때 그냥, 그냥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두기 위해서 슬라이드 바꾸면 또 계속 바뀌니까 이거는 한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나온웃 아웃풋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박바위에탈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아웃풋은 동일하게 나와요. 혹은 더, 그니까, 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예. 네. 음, 자, 이렇게 나올 수, 나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있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아, 서클 있죠? 다들 캐드, 캐드, 캐드의 신이시잖아요. 특히, 우리, 은기렘은 뭐, 캐드 질기, 거의 뭐,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시기잖아 장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저는, 이거를 일일이 그리지 않을게요. 그냥, 그냥, 브레인스톤 밍간 할게요. 이거 보면, 중심에서, 레디우스죠? 거기서 중심에서, 레디우스잖아요. 네. 이건 뭐죠? 두 개의 포인트를 그리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죠? 세 개의 포인트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 근데, 이런 게 있네요? 커브가 하나, 이렇게, 하얀색 커브가 있네요?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커브를 참조해서, 그 커브를 수직하게 그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잘 보세요. 뭐, 그, 뭐죠? 뭐, 공간, 때 예전에 작업했던 거, 그 형태로 한다고. 하던,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아, 흠치도 한번 보세요. 이런게 있으면 여기다가 프로파일있 넣는거죠 여기 밑에 커브가 있죠 뒤에 밑에 빡 깔려있는게 잡고 끝점 간 다음에 얘를 한 이정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한 이정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이정도 잡고 됐죠? 프로파일이 자 쿨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원네일로 돌리면 돼요 원네일로 원네일레일 클릭하고 프로파일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돌아간다만이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만이죠 그냥, yeah. 되시죠 자, 지금 잡아, 이게 꼬였죠, 맨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라이너 버전을 하면서, 이게, 더 나아지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더링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다시 원내를 해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지금 제가 약간 이 원에서 왼쪽 부분을 클릭하죠. 그럼 여기서도 왼쪽 부분으로, 흐름을, 흐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너무 수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더링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으로 들었기 때문에 꼬치는 거거든요? 여기프 포파이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버전업을 하면 점점 좋아지긴 해요. 왜냐면은 이 오더링을 되게 심각하게 탔거든요. 라이노 버전 뭐 3대나 2대는.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뭐몇 개의 커버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냐 보니까 뭐 얘랑 뭐 얘랑 뭐 얘랑 뭐. 그렇죠. 어, 두개두개 두 얘랑 뭐 이렇게 만들어 주 아니 뭐 디테일하게 음. 하고 싶으면 저 알아서 하시고 여기 세개세 3개, 개짜리 여기 있었네. 음, 알아서 하시고 그럼 지금 이렇게 좀 좌표가 나와 있죠. 빨간색 파란색 좌표도사는 거거든요. 이건 퍼펜드큘러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수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엔 뭐죠? 수직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예. 네. 그죠?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거랑. 이건 점이, 점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보이죠, 이 화면. 네, 네.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지만, 결국 위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얘네들은 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리피스로 넘어가면 얘도 마찬가지죠. 다볼 필요 없죠. 얘는 사각형을 음. 그리면서 그린다는 음. 거죠. 그치? 얘는 뭐죠? 커버가 필요하대요. 그죠? 그럼 커버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나오죠? 이 일리피스의 음.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 수직으로. 예. 음. 네, 그죠. 그니까, 러 결국에는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다 이거 해결됐죠? 애도 해결됐고, 애도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음. 뭐 있죠? 렉탱글도 뭐볼 필요 없죠? 음. 얘는 뭐죠? 뭘 뜻하는 거죠? 좌표 필요하죠? 수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선 그려지지만 여기서는 사각형이 음. 그려지겠죠. 아크도 다 똑같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아크는 그냥 뭐, 그, 그, 다른 기능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가, 이제, 예전에, 세미나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커브 같은 경우는요. 그니까 러왜 프리폼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제가 어나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자, 커베처 값을 파악해볼게요. 봐보세요. 다 다르죠? 음, 다 다르죠? 그니까 러 음. 결국 이 점에서 있는 그 커베처 값은 요만한 라디우스로 그려야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격하다 음. 쭉 변하는 것들은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음.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뭐냐면은, 이러면은 나중에 CNC나 이런 걸 깎기 힘들대요. 그래서 얘를 다 아크로 그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아크 흡입 포인트로 3포인트 다 그려줬대요. 근데, 여기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은, 자, 토론스 값 맞춰가지고, 이제 그 아크로 잘라주는 거야. 아크로.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의, 한, 하나의 알 값을 갖고 있고, 여기도 하나의 알 값. 토론스 값을 한번렇게보죠한10 정도까지 높서 자, 그 다음에,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아크가, 얘가 아크, 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카드 측값 가가지고. 안 변하죠? 탁 변하죠? 탁 변하고, 탁변하는게 다양한 아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변하잖아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하나의 알값이라는 거예요. 프리폼은 계속 보냈잖아요 정말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알값들. 봐보세요. 여기는 거의 변하죠. 왜냐면 커브 값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크도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바뀌고. 바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바퀴. 결국엔 이게 다, 패널라이징 된거예요 이것도 그 알값에 알값은 정확한 라디오스값 갖고 있는거잖아요 해가 되시나요? 안되시는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크도 어쨌든 끝나고 폴리곤 똑같아요 얘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그 두개로 만든다 그죠? 뭐뭐 별같은거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사이드를 뭐구루 바꾸면은 이 정도 만들어져요 톱니어요 그다 항상 보세요 뭐 라운드 커브 이거 뭘까 한번 해보세요 어 사이드 아 사이다. 오케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니까 러 항상 그 대화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를 오로 주고 그 다음에 아 어라운드 커브 어라운드 커브는 말 그대로 여기 커브에서 나오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커브에 수직해가지고 딱 나오는거죠 아, 라운드 커브 작업 봤어요 이런식으로 다, 다, 50% 100%잖아요. 그죠? 음. 예. 다 그, 아까 설명한 거로 좀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명확하게는 지울게요. 라인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건 있어요. 요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커브는 아직 안 했는데, 커브 부분에 보면 뒤에 원이 하나 있죠. 혹은 원 그리드가 있죠. 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웃음> 메쉬를 뜻해요. 라인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냐면, 메쉬 위에다 그리겠다는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메쉬가 필요하겠죠? 메쉬를 만들려면 서피스 하나 만들어야겠죠? 서피스 하나 만들었어요. 서피스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얘를 메쉬로 바꿀게요. 바꿨죠? 메쉬가 있죠? 생겼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메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릴 수는 거죠. 이렇게. 엄청 강한 기능이죠. 딱 달라붙은. <웃음> 그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는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에. 그 이건 매끈하잖아요. 매끄러운 건 없을 듯 해요. 그래서 얘를 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안, 안말아도안 돼요. 얘, 여기도 안 돼요. 얘를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커버가 나오는 거지. 네. 네.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몇이고. 얘가. 메쉬요. 네. 왜냐면은, 보면은, 바보들요 이게 정확히 다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스플릿을 하면 자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봐보세요.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를 하게되면 익스트루드 음... 커 카브 해가지고 잠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로드 커브가 있고, 엑스 e 브 커브, 커브. 그러니까 좀 응용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잘 보세요. 라인을 그리는데 그냥 라인이 아니라 여기에 면에 스티커 라인 하나 그려 요 이렇게 그렸죠. 쉽게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익스트로드를 하는 거예요. 익스트로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서피스 부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그냥, 아, 익스트루드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얼렁 커브 있죠?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할커브 선택하고, 커브 해주고, 그 다음에 얼렁 커브를 드리는 이대로 이제. 아, 거꾸로 나갔네. 지금 이 커브 방향들이 쭉 됐죠.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은 제가, 리스트 음. 부분 나중에 설명 해놓으면, 지금 디테일하게 다 짜맞춰서 하기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라인 부분 뭐다 끝나고, 이제 커브 부분만 조금 더 나가면은 라인은 끝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요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로 만드는 거죠. 봐보세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찍는 부분은 말 그대로 참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뭐죠? 인터폴레이트 커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찍는 그 점에서 자동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폴레이트 커버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필요해요. 잘 보세요. 어... 제가... 어... 음... 잘 보세요. 인터폴레이트 커버가 필요한지를... 음. 아, 뭐. 일단은 프론트 뷰에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보내고, 엔드 밑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가지고, 엔드 포인트 잡아서, 엔드에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 엔드에서, 뭐, 요, 바깥으로 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포인트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미디 이점을 잡아서 미디 이점에서 하나 잡고 이점 잡았으면 됐죠 이렇게 잡혀죠 근데 아까 내가 그냥 허공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올리려고 됐죠 네. 이럴 때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터프레이트커브를 찍었어요 여기 미디에서 네. 여기 미디에서 여기 미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CP 커브라면 안 네. 나와요 미디에서 왜냐면 참조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올려서 맞히려면 정확히 못 맞히거든요 왜냐면 컨트롤 포인트 그냥 텐션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웃음> 그죠 텐션 대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은 네트워크 서피스 교수있는 <웃음> 환경이 조성이 된거죠 <웃음> 여기다가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런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는거죠 네. 면이 뒤집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설계라는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갖고 와서, 지금 리빌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리빌드를 시켜줘서, 아, 좀 복잡해요. 뭐, 리빌드를 하면 좀 형태가 좀 왜곡이 되는데, 나중에 같은 더 진로가 나가면은 그때가 알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다시 그 컨트롤 포인트를 눌러가지고, 얘는 서피스잖아요. 서피스니까 컨트롤 포인트 활성화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뭐, CP로 좀 이렇게 손을 받다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뭔가 하기 위해서, 익스트랙,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을 하던지, 아니면 뭐, 수채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익스트랙트, 암, 음, 익스트랙트, 아, 뭐지. 까먹어서. 자, 커플 오브젝트에서, 이 부분에 익스트랙 보도 있죠. 보도 보더 부분은 보도만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섹션이 필요하다기면, 해가지고 한100 정도 해가지고, 탁탁, 어휴. 아, 1 정도 해가지고, 탁탁, 잘라놓고 이제, 얘로, 얘로도 이제, 또 다른 것도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얘를 가지고 또, 로프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형태도 나오겠죠. 여기서 또 다른 수정이 없긴 이렇게 계속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안 만들어져요. 네. 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뭐 여하튼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메쉬로만 저기 넙스 위에 그려지는 거고, 얘는 폴리 위에 그려지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아니죠. 네. 폴리라인에서 컨트롤, 폴리라인을 바탕으로 한 컨트롤 포인트에서 컵을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얘 컨트롤 포인트로 길게 난 뭔가를 만들어드다는요포 코치가 포인트 음... 있는 부분들이다나온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명령 같은 것도 옛날에 다이어그램 그릴 때 굉장히 재밌는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은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까지 나오.. 아... 아... 예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다른 힘이 있다고 하면 뭐이 얘랑 얘랑 가운데 거뭐 얘랑 얘랑 가운데 거 그래서 가운데 걸 잡아주는 거니까 이런 거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음, 스파이얼 같은 것도 만들고 있어요 스파이얼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 애들 헬릭스 이런 거 이쪽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턴을 뭐한열별 바퀴 만들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란 명령어가 있거든요. 파이프 명령어가 밑에는 이만하고, 위에는 이만하게. 이런 똥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네. 뭐, 들어가면서. 뭐, 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저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커브는 끝이에요. 커브, 커브 메소드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한한강이에요한 강의. 한한 그리고, 어떻 어떻게 보면은 라이너는 저 커브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커브만 만들 수 있으면 된 거잖아. 예, 예. 그, 그거만 그거만 어떤 형태든지 그 커브를 추출해놓고 단순 커브가 아니라 여기에서 원하는 아, 명령화 지원의 조건 그거죠. 네. 네. 지금은 3D 를 하시니까 금방 가면 돼요. 여기까지 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요거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커브를 다시 편집하는, 네. 거. 이걸 편집하는 거예요. 그서 c 캐드랑 겹치는 게 많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와 n o 는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넙스컴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고 몇개의 처음에 설명한 개념에 대한 언급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커브툴을 또 인텐시브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한 시간씩이거든요. 하루씩이요. 에 서피스 하루 나가고 그 다음에 서피스 투 하루 나가고 이거 하루하루 하루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일단 여기까지 끌게요.